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내맘음찾찾오오서주 주의 성을 망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달급한 내음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 이곳에 이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갈급한 g s o n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이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함급한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을 고백하나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만하지 않는. 낭만하지 않는 믿음. 지으로부터면겠니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난만하지 예배하겠습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하 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